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 속에 저희 와이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계시죠 네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 아 성공한 삶이다 미녀와 야수 어 형수 이효이 닮았다 헤이즈 닮았다 등등 헤이즈 닮았어요 이효이 닮았고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 여유있게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남자 3억, 여자 2천이라는 얘기 아, 대단한 소리지 저희 결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께서 또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결혼 과정을 얘기하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봐 나와봐 저기요 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요? 저는 하고 싶어요. 상견례는 이미 했어요. 현재 27살입니다. 아내 될 사람은 20살이고요. 저는 현재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600 이상 벌어요. 이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결혼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결혼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급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 생활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애와는 다르게 피터지는 싸움과 피터지는 Round 1.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 경제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저의 결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Hi. 저희는 12년 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곳은 나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겨울이었어요. 저기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연예인 저리가라의 외모와 빛나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그녀를 쫓아다녔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사랑을 즐겼습니다. 뜨거웠어.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들 다는 하 프로포즈조차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프로포즈를 건너뛰었습니다. 평생, 평생 욕먹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직업은 커피 전문점의 점장이었고요. 주 6일 일하고 120만원이 저의 월급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3억에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심지어 통장 잔액이 없었어요 정말 빵원입니다 와이프도 결혼을 할때 고민이 많았겠죠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사랑이란 무모할 때가 많아 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장사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했고 진행을 합니다 어제 성격상 머릿속에 드는 순간 밀어붙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퇴직금 그리고 빌린 돈으로 청주에서 작은 가게를 하죠 어, 신혼부부인 이제 저희 둘이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이런 시간 동안 장사를 합니다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때리지만 않았지 처참하게 또 말아먹었죠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배의 쓴맛을 안고 우리 부부는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합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과 같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게 한 9년 전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또 싸우고 또 장사를 하면서 치열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해요 그냥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이를 싫어해서입니다. 지금 저희딸 아이를 출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 출산을 했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우리의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여유는 없지만 여행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오고 즐거웠던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때로는 친구같이 또는 동생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는 말아먹지, 백수였지, 그 와중에도 참 옆에서 한마디도 안했어. 힘들다고. 자 다시 아까의 댓글로 돌아와서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남자 3억, 여자 2천이라는 이딴 소리는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가지가 있다면 열가지를다 충족시킨 결혼생활은 할수 없습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좋다면, 믿음이 있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현재 2 7살의 여성분은 20살 그냥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지실 거야 아내도 20살이야 욕심쟁이야 너왜 갑자기 카메라에 찍었네? 응. 너가 이예올이 닮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기요? 말하자. 많은 댓글에 <웃음> 이효리 닮았다는 얘기가 있던데